안녕하세요. 예쁜 남자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탕으로 준비했어요. 너무 먹고 싶어서 과일이 탕으로 만들었어요.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조심스럽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